이름 임지연. 1990년 6월 23일 한국 나이로 34살이다. 학교 행사, 교회 피아노, 반주 등 어릴 적 많은 관중 앞무대에 서있길 좋아하던 임지연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무대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배우란 꿈을 희망한다. 자신의 장래를 배우로 선택한 그녀는 예중예고를 진학하기 바랐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허나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단 그녀의 설득에 한혜종 입시를 준비하고 모의고사를 훨씬 웃도는 우수한 성적으로 한혜종에 입학한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단편영화와 연극에서 활동하던 중 2014년 김대우 감독의 영화 인간중독에 캐스팅되었다. 불륜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관능적이면서도 청순한 외모의 특유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제대로 어필하였다. 미모와 함께 불륜이라는 소재를 살려주는 배드신에서 데뷔작임에도 과감하게 열연하며 몸매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언론에서도 찬사를 보냈다. 2015년 민규동 감독의 영화 간신이 개봉하였고 전작 인간 중독 이상으로 파격적인 배드신을 보여주었다. 영화의 흥행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임지연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찬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연기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았다. 같은 해 6월 sbs 상류사회에 이지 역을 통해 브라운관에서도 모습을 비춘다. 그동안 영화판에서는 연기력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었으나 본 작품을 통해 연기가 늘었다는 호평을 듣게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것뿐이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2016년에는 24부작 sbs 월화 드라마 대박에서 여주인공인 담서 역으로 출연하였으나 여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굉장히 적었고 심지어 18회에서 죽음으로 인해 하차하였다. 이후 연말에는 mbc 주말 드라마 부러라 미풍아의 김미풍 역할로 데뷔 후 처음으로 타이틀 롤를 맡게 되었다. 이후 출연한 영화 탓자 원 아이드 잭에서도 터프함이 돋보이는 영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임지연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선물한 박연진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임지연은 첫 악역 도전임에도 불구 전작의 모습을 완벽히 지운 선늘한 연기를 선보이며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더글로리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임지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더글로리는 공개 후 3일 만에 2,541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10tv 부문 3위에 올랐다. 더글로리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싱가포르, 모로코, 홍콩 등 19개 국가 톱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매체들도 임지연의 연기에 대해 호평을 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명 매체에서는 더글로리 속 임지연의 활약에 대해 조명하고. 이전 필모그래피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으며 베트남 매체 또한 성공적인 연기라 칭찬했다. 더불어 임지연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더글로리 공개 7일 만에 이전보다 약 1.5배 증가하는 등 높아지고 있는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